속보입니다. 오늘 4월 20일에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근해에서 또다시 규모 4 4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20일부터 오늘 4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발생한 지진은 무려 26번입니다.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의 지진은 과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의 강진 이후에 산리쿠에역에 강진이 많았으므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이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며 왜 과거에는 본 적이 없었던 규모 사이상의 군발지진이 26번이나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이번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은 진원의 깊이가 매우 얕은 곳에서부터 10km, 20km, 50km, 70km, 80km로 여러 곳에서 발생 중입니다. 통상적으로 진원의 깊이는 이렇게 매우 얕은 지진에서부터 10, 20, 50등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 비견한 예를 들어보면 최근 3개월간 일본 내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가 가장 많은 38번의 지진이 발생 중인 이시가와현 노토지방의 진원의 깊이는 모두 10km입니다. 니가타현의 지진 역시 진원의 깊이 는 10km에서 20km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의 지진은 매우 얕은 지진에서부터 80km까지 발생 중이라는 것은 남태 평양 바누아투 통가 피지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제도 뉴질랜드 등과 마찬가지로 해저 화산의 폭발 이 매우 불안정함을 의미한다고 보 겠습니다. 이는 결국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 지마 해저 활단층의 불안전성을 의미하므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또 다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 지마의 심각한 문제성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몇달 전부터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 지마에서 2023년 4월 현재 같은 규모 사이상의 강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초까지 발생한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 군발 지진이 왜 갑자기 12년이 지난 지금에서 12년 전과 똑같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과 같은 패턴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 진원의 깊이가 들쑥날쑥 매우 얕은 지진에서부터 80km까지 발생하고 있는가